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동시 한 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을 동시 제목은 피리소리, 파리소리입니다. 피리, 파리처럼 우리 아이들이 한글자음 피읍을 배울 때 같이 읽어보면 좋은 시입니다. 그러면 피읍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? 피리소리, 파리소리 피리 소리 푸푸푸푸 파리 소리 즈즈즈즈 피리하고 파리하고 누구 소리 더 크나 겨루어 보자. 내가 부는 피리 소리 푸푸푸푸 파파파 파 파리가 내는 파리 소리 즈즈즈즈 지지지지. 지지지지 이 소리가 누구 소리 저 소리가 누구 소리. 피리하고 파리하고 서로서로 서로 결혼해 이렇게 끝나는 시예요 어, 시는 어, 특별히 받침 자가 없고 받침 글자가 없고 받침이 없는 글자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, 웬만하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배우지 않은 글자는 피리하고 파리하고 할때 히읗 정도인데 어, 글자를 빨리 아는 아이들은 그것도 알수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셔도 되고, 조금 늦어서 만약에 히읗 소리가 아, 아직 잘 모른다. 히읗 소리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기역부터 히읗까지 받침 없는 자음을 다 배우신 다음에 배운 다음에 읽어보면 될것 같아요. 어, 아이들이 잘알수 없는 단어,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. 어, 영어와 한글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럴 때 간단한 단어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피리는 recorder 나 flute라고 설명해 주면 시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파리는 fly.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알수 있는 단어들이에요. 그런데 제가 사용한 단어 중에서 겨루어 보자라는 말이 있거든요. 겨룬다는 것은 서로 시합한다. 뭐 한번 이렇게 내기해본다 이런 뜻인데 받침이 없는 단어라서 한번 선정해봤어요. 겨루어보다 라는 것은 Let's compete. 우리 한번 겨루어보자. 같이 한번 어 누가 잘하는지 한번 내기해보자. 뭐 이런 말로 들수있지요 그래서 웬만한 단어들은 다 우리 아이들이 알수 있는 단어예요. 그럼 잘 생각해보면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리소리 파리소리 피리소리 푸푸푸푸 파리 소리 즈즈즈즈 피리하고 파리하고 누구 소리 더 크나 겨루어 보자 내가 부는 피리 소리 푸푸푸푸 파파파파파 리가 내는 파리 소리 즈즈즈즈 지지지지 이 소리가 누구 소리 저 소리가 누구 소리 피리하고 파리하고 서로서로 서로 겨루네 자 오늘 읽은 시는 피리소리 파리소리였습니다.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